샬롬 성사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예수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힘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야곱의 결단과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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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 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나셋과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셋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움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올때 라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리라 에브라는곧베들레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유해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한땅조상의 묘지의 장사도로 당부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며 가나한 땅으로 돌이키기 원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본향인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고 병들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반열로 승격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여 요셉에게 유언적 당부를 하였지만 야곱에게는 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만들게 어될 그 선민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비 작업이었어요. 이에 야곱은 그의 환호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동행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장자의 명분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절별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면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은 바로에 종된 애굽 백성과 금명이 대비가 되는 장면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안에 거하며 말씀의 신의가에 심긴 성도는 기근을 당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손들이 애굽에서 성공한 것을 보았지만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에 장사할 것을 청합니다. 나간네로 험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더 이상 세상 부귀 영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병안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요 요셉은 애굽 아내에게서 난두 아들이 언약 백성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병든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고자 힘을 내어 친상이 앉죠.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이 형 에서리피에 도망갔을 때베들에서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을 축복하며 땅과 후손을 줄 것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야곱은 자신의 고생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증언하죠. 그는 자신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셋을 자신의 아들로 삼죠 또한 요셉에게 두 모세의 유업을 주어 장자의 명분이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야곱은 베들레임길에서 죽은 라헬을 떠올리며 라헬을 향한 자신의 특별하지만 집착적인 사랑과 자신이 무심껏 내뱉은 죽음의 저주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야곱은 라이리, 열주의 무덤, 막벨라굴에 묻히지 못한 것을 안타까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요셉에게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하고 전했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보길 원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죠. 야곱은 이 유언에서 자신을 애굽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조상들의 묘지에서 장사하라고 강곡히 부탁합니다. 야곱의 부탁은 요셉으로 할건 그의 환돌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할 만큼 참으로 간절한 것이고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는 조상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하는 야곱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처럼 가나안 땅, 자신의 선조의 묘지에 장사되기를 원했을까요? 단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묻히길 원했던 인간적인 감정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야곱이 단순하게 고향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신의 바람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기억되어지고 대세겨지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약에서의 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즉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원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게 으나 4대 만에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 장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46장 4절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비록 당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케 하고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시신을 선조들의 묘지인 가나안땅막벨라굴에 묻으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 왔습니다 풍요로운 애굽 땅에 살지만 나원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부르심따까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양은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또 주목해 볼 것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행동했던 반응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48장 2절이죠. 그 몸이 아픈 중에도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친상에 앉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본절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친상에 누워있을 때는 그저 야곱이라고 불리워졌으나 침상에 일어나 앉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이 사실을 좀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으로 그의 육적 생명과 관련된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야곱이 침상에 누웠을 때는 야곱으로 불리웠으나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 심상에서 일어나 앉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병두로 누워있는 것은 야곱이 언약 전수를 위해 힘을 내어 앉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신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야곱이 영적으로 매우 강건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야구은 비록 육적으로 병들어 죽어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비록 자신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한 만큼 더욱 강건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야구과 같이 성도들은 육이 갈수록 후폐해지고 연약해지다 할지라도 영은 갈수록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늘 충만하게 채워져야 함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떤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겉으로는 우리를 후폐하나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고백했던 고린도 후서 4장 16장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요새에게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당대에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기 자손들을 통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4 0 0년년 뒤에 정확히 성취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실함, 분명함 그리고 앞으로 올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으로 꼭 가져가라고 명하는 이 장면 또한 끝까지 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길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욕은 후폐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으로 발미암아 너희 속에 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한다는 에베소 3장 신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언양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들이 고통 충만 역사하심이이 아침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